이와이와이프 봤는데 이와이프 와이프한테 와이이프한테와이이프한이프이프이프이프한테와이프한였이이 뭐라고요 히트곡이요 히트곡? 나 히트곡 뭐야? 애기야 아 애기야 <웃음> 만약에 제이중같이 탑스타면은 네. 하시던 데서 주로 하시죠? 그죠 탑스타가 네. 원하는 엔지니어랑 뭐 작곡가 뭐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쵸 근데 이제 어, 떨림 떨림 어.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어어 어. <웃음> 다리 쓰고 있어요 <웃음> <웃음> 다리 쓰고 있어요? 다리 어요 다리 쓰고 있어요 다리 쓰고 있어 당연히 알죠 많이 들었어. 안녕, <웃음> <아니>, 제이준이야. <주니아. 웃음> 반가워. 음, 여기는 나의 작업실이라고 해. 이런 음악과 이런 장비와 나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환경이 있지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 제이준이 본명이신가요? 저요? 장준이요 회사 이름은요? 회사 이름이요? 회사 이름... 제이제이 컴퍼니 자 저희가... <목소리> <웃음> <웃음> <웃음> 근데, 근데 잠깐만요. 맨 어떻게 하고 아 그 이렇게 했어요. 부었어. 올라가더 이거 네? 이거는 신한선배님 어, 쪽으로 살짝 걸리고아 어, 그 상태가 돌아볼 때는 잘몰 때는 네, 거기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오빠 엔딩요정 여기서 잠깐 해주면 안 돼? 응? 엔딩요정 e back. 요 think you're going to c 이유 e back. I think y o u 라 e going to come back. I'm going to come back. I'm going to c o 요 잠시만 이제 어디가 얘기 좀 하자 어? 안녕하세요 어, 지금 여기는 사운드 트랙 사운드 트랙 어, 현장에 특별 출연하러 왔습니다 어, 여기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고 많이 드세요